주식으로 많은 돈을 잃어보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시작했는데요. 제가 주식을 쉬고 있으면서 왜 실패했을까? 주식에 대한 서적도 많이 보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프를 참고하면서도 무시하는 경향 즉, 내가 산 주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은 5일선을 이탈해도 21선을 이탈해도 금방 복구 될 거야 라는 믿음이 그래프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매도 가격을 정했으면서도 그 가격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 조금 더더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매도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또 고가의 눈에 아른거려 결국은 매수가까지 떨어지고 있음에도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하다가 마이너스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는 거죠. 일단 박스권을 벗어나면 손절해야 함을 알면서도 저 자신만의 말도 안 되는 박스권을그리곤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또한 이익은 주식을 매도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지 장부상의 이익은 이익이 아니라는 것 항상 명심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전 실패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공도 했지요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거짓 하나 없이 올리 것이니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경험을 돈 주고 살려면 돈 엄청 듭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손에난 것은 후회하지 말고 다시 조심 다시 조심이란 마음으로 임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나네요. 그려. 제 나이 올해도 34십니다. 현재 빚이 1억 2천 정도 되는군요. 그동안 좀 갚긴 했는데도 엄청나네요. 주식 투자하고 나서 월급도 모두 주식으로 사나해버렸으니그 돈까지 합치면 거의 2억 5천 정도를 주식 투자로 날린 셈이 되는군요. 오늘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제 의지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저는 선언을 하려하는 것입니다 주식이제는 정말로 끝이라고 시작은 이렇습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제가 다니던 회사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등록가가 1만원이 안되었었는데 한달 이상을 점상을 치고 18만원을 기록했었죠 지금은 물론 다시 1만원 밑에서 머물러 있지만 얼마 전까지도 1만원은 유지를 했었죠. 저는 그 당시 주식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고 주식 투자에 대한 상당한 매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죠. 그래서 이리저리 돈을 구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2천만원, 장인어른이 3천만원 이렇게 5천만원을 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1개월 정도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가 아마도 코스닥의 마지막 화랑기였으니까요. 5천만원이 한 달이 지나자 이억 2천만원이 되어 있더군요. 돈 벌기가 정말 쉽게 느껴지더군요. 그 당시 제 연봉이 3천만원 정도였으니까 2년 연봉 이상을 한달 동안에 벌어들인 것이죠.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이다. 제 돈으로 보이더군요. 와이프도 정말 좋아하더군요. 그때가 결혼한 지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우리 이 돈으로 뭘 할까? 해외여행도 가고 차도 좋은 것으로 한때 뽑고 돈더 벌어서 집도 좋은 집으로 옮기자. 난 집은 몰라도, 차는 벤츠 한번 타고 싶은데. 하하하. 그렇게 밤새는 줄도 모르고 행복한 꿈을 꾸고 지냈습니다. 친구들과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오늘 내가 한턱 쏜다. 가자, 자식, 부럽다. 부러워. 내돈 벌면 가만히 있겠냐? 그러지 말고, 나도 좀 알려주라. 다음 달이면 적금 만기 되는데. 그렇게 친구들에겐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두움에 대해선 까맣게 모른 채그후제 개념상의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 되었죠. 그 다음 달부터 조금씩 조금씩 돈을 잃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잃지도 않고 하루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씩 그 당시는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죠. 간땡이가 부을 만큼 부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다시 5천만 원이 되는 데는 3개월 정도가 걸리더군요. 제 계산으로는 7천만 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원금에서 정말로 화가 나더군요. 회사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제 남은 돈은 5천만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한 생각만 들던지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빨리 돈을 많이 하려는 생각에 그리고는 정말로 지옥 같은 어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HTS를 통해 거래를 했습니다. 단타, 아니 데이트레이딩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루에 천만원 날아가는 것 무섭더군요. 가슴이 터질 정도로 두근거리고 담배는 왜 그리도 피게 되는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훈이 말하는 깡통이 되더군요. 5천만원이란 돈이 6만 8천원인가로 변해 있더군요. 5개월 만에 아버지, 장인어른 돈 5천만원이 산화되어 버렸습니다. 정말로 깝깝하더군요. 와이프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그 놈의 자존심이란 게 있어서 그냥 잘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장이 좋지 않다는 둥. 그렇게 줄이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더 깊은 수렁으로 나를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주택부금을 깨고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택부금 1천만원, 마이너스 대출 2천만원, 카드론 500만원, 카드 현금세 비스 1천 5백만원. 그렇게 또 5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는 애널들의 방송을 들어가며 나름대로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가면서요. 미수는 최대한 자제를 해가면서 분산 투자까지 흉내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빠지는 증시에서 초보 주식 투자자인 저로서는 감당이 불감당이었습니다. 3개월정도지나자 원금이 다시 절반 수준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월급은 제가 관리를 했기에 항상 주식 계좌로 대부분 돌려보지만 다음 월급날에 기식계좌 잔고는 더욱 줄어들더군요. 정말로 화가 나고 저 자신에 대하여 무능함을 인정하기 싫어 우기도 생기더군요. 눈에 보이는 게 없더군요. 카드를 더 만들었습니다. 3개 정도, 2천만원 정도 더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똑같았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거라면 미술을 조금 더 사용했고 이전보다 짧은 한 달여 만에 또 3천여만원을 날렸다는 것이죠. 그때 주식의 무서움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었어야 했는데 주식시장이 저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제 발목을 잡아 끌더군요. 운 좋게 코스닥 한종목을 잡아서 1,500만원이 2주일 만에 거의 4천만원이 되더군요. 다시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이제 슬럼프를 빠져나온 거라며 이전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만으로 가백측책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은 2개월 정도 후 6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한방에 끝이었습니다. 부도라는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눈물이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나만의 고통 속에서 헤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쾌한 유행가도 비통하고 슬프게만 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그리 아파했던 애인과의 시련에 아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정리매매를 알았습니다. 6천만 원이 1백만 원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 남은 건 60여만 원이 남은 주식계좌 잔고와 신용카드 6장에 현금서비스 대금 4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 2천만 원의 빚이 있더군요. 물론 아버지, 장인어른의 5천만 원은 별도로 생각하고 말입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한 달에 현금서비스 이자만 1백만 원이 넘더군요. 마이너스 대출 이자 20만원까지 더하니깐 이자로만 132만원이 나가더군요. 거기에다 결혼할 때 회사에서 받은 전세대출 원리금이 한달5 0만원씩 빠져나가고 있었기에 제 월급 280만원으로는 세금 떼고 밥값 기응값 하면 정말 하나도 남지 않더군요. 끼값 하나 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 마눌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눌 엄청 울더군요. 그때가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새 컴퓨터 앞에서 담배만 연신 피워댄 것 같습니다. 방문 걸어 잠그고 소주 한 병에 오징어 한 마리 구워놓고 밤을 원망했나 봅니다. 그리고 꼬박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마늘이 없었습니다. 그래 처갓집에 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흥, 그, 이곳 출근 준비를 하고 무심코 식탁 위에 노인 쪽지 하나를 볼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 믿어. 앞으로 벌 돈이 더 많은데 뭐가 걱정이야. 힘내. 나 오늘 일찍 출근해야 되거든. 오늘 본사 감사 있어서. 아자, 화이팅. 밥 먹고 출근해. 그리고 김밥이 있었습니다. 구운 김에 밥한 숟가락씩 떠서 말아놓은 그런 김밥 말입니다. 일회용 북어국 한 봉지랑 말입니다. 정말 눈물이 나오더군요. 눈물 젖은 빵이 아닌 눈물 젖은 김밥 드셔보셨나요? 가슴이 너무 저리더군요. 그리고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누리 회사 대출, 은행 대출로 일단 현금 서비스 부분 4천만 원을 만들어 주더군요.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내면서 빚을 열심히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천만 원 넘게 갚았죠. 그런데그 놈의 주식 귀신이 저를 가만 놓아두지 않더군요.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하는 뉴스가 제 귀를 간지리더군요. 대박이다. 대박 그리고 전 다시 2천만 원을 현금 서비스를 받았고 대규모 공급계약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상한가 무너질 때 들어가게 되었고 5일만에 4천만원이 되더군요. 이쯤 되니 또 욕심이 생기더군요. 친한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 추가로 집어넣었죠 몰빵이었습니다. 물론 마늘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 행진은 하한가로 돌아서며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눈에 뭐가 씌었는지 흔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들고 있었던 거죠. 손해는 아니었으니까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한 거래정치 또다시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정리 매매를 또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120만원을 건지고 눈물을 머금어야 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은 카드로 다시 갚았습니다 결국 카드 빚이 다시 4천만원이 된거죠 전 죽고 싶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기기 시작하고 걷는 모습은 봐야 될텐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고온금이 그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보험금이면 기진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간의 돈도 좀 남길 수 있을 것 같았죠. 대신 사고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신보험의 상해보험에 3억원 정도는 나오니깐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가장 좋은 지점을 봐 두었습니다. 비가 오면 빗길에 미끄러지는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디데이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늘이 그러더군요. 궁자리가 안 좋다고 혹시 무슨 일 없냐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다짐은 어젯밤 백번도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차마 핸들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불구 조 되면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마누를 그때는 어떻게 쳐다보지? 우리 얘기는 어떻게 보고? 그리고 다음날 또 다시 털어놓았습니다. 다시 카드 빚 4천만원이 생겼다고. 미안하다고 이용까지도 각오를 했습니다. 마늘은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번처럼 뭐 놓아 울지는 않더군요. 한번 연습한 거라서 그런 것일까요. 조용히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리고 한 시간쯤 후 조용히 얘기하더군요. 전세금 빼고 단칸방으로 옮기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나돈 욕심은 없는데 나 진짜 벤치 이클래스태워져 e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전세방 뺏냐구요. 아니요.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가부를 받았습니다. 1년 6개월치 제 연봉에 대하여. 그리고 딸아이는 처갓집에 맡겼습니다.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갑니다. 많이 컸죠. 현재 1년 6개월 동안 전 월급 구경 못했습니다. 마르에게 빌붙어서 용돈 다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술 한잔 할돈 3만원 1비 2만원 이렇게 주더군요 출퇴근도 가풀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1년 전에요 지금 전빚이 1억 2천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3에서 4년 정도를 꼬박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 지금 행복합니다 전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 착한 마늘도 옆에 있고 우리 딸 아이도 너무 예쁘니깐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좀더 일찍 경험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돈, 이거 말입니다. 우리 마늘 말대로 앞으로 벌 돈이 더 많은데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 겁니다. 그리고 주식, 정말 무섭다는 것. 돈을 벌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것. 전이제알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더 빨리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벌고 있을 때, 좀더 잃고 있을 때 모두 다 잃지는 않았을 때돈 보다 더중 요한걸 잃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을 하시거나 주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